<목소리>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짜를 찾아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시는 저희 멤버분들이 똑같은 스킨을 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진짜를 찾는 거죠 그쵸 그렇죠, 여러분들?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음성변조를 써서 저를 속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끼리 가서서 누가 누구를 찾게 할지 상의하고 오세요 넹. 네. 랭 네. 빨리 다녀오라구 네. 네. 알겠다구 네. 알겠다구 랭랭랭랭 네. 음.. 스킨 바꾸고 오세요 저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있을게요 스킨 먹겠네요 네 여러분들 뒤에 네명의 요루루가 보이죠? 저중 하나는 진짜 요루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신 중국우님, 네, 안녕하세요, 중국우예요. 네, 오늘 중국우랑 같이 진짜 요루루를 찾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. 어... 자, 일단은 네 요루루님들 한번 만나보죠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어저일났어저못 뭐 맞출 것 같다. <웃음> 아 <아이고>. 이거 <웃음> 어떻게 행동이 다 이렇게 똑같지? 행동이 똑같은데? 아 어, 그러면은. 본인이 요루루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. 한 명씩 보여주세요. 어. <웃음> 보여주세요. 어? <웃음> 뭐야? 오오. 어, 요루루가 건축을 좋아하니까 월드에딧하는 모습? 어. <웃음> 어, 근데, 어, 철문을, 철문으로 젊은, 바꾸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은데? 어, 월드에딧하고. 어,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서 춤춘다? 음. 아, 요루루랑 어울리네. 음. 어 건축하는 모습이 아주 요루루 같은데요? 아 진짜 모르겠다! 아.. 이거 어려운데? 아 이제 됐고요! 이제 됐고요! 자.. 어, 리본 짓는 모습이 되게 여성스럽다! <웃음> 주황 색깔 왠지 요루루 같, 같지 같 않아? 주황색.. 저 일단 이 노란색 분이 뭔가 수상한 게이 네. 계단 위아래 뒤집는 거 있잖아요 네. 이거를 계속 버벅였어요 아 건축을 못했다 네. 아 이거 <웃음> 건축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분명 건축을 많이 하신 요루루님이라면 은 음... 어, 되게 쉽게 하실 텐데 <웃음> 어, 그니까 근데 난 주황색이 요루루 같긴 해요 왜냐면 은저 리본이 되게 여성스럽단 말이야 저런 거는 음...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누구 있냐면 이현둥님 그리고 김리아 그리고 단미호님 그리고 요루루님이 있단 말이야 김니아가 저렇게 지었을 <웃음> 것 같진 않거든? 그렇죠. 음..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는 못 찾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, 그렇죠. 그래서 네네. 여러분들이 음성변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음성변조로 된 목소리를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초록분부터 마이크를 켜보시고요. 한번 요루루처럼 인사를 <웃음> 건네보세요. <웃음> 되게 높은 음이 나네요. 지금 변조를 더한 것도 있고. 네, 다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되네. <웃음> 요 알겠습니다. 음... 자, 초록색 분잘 들었고 주황색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어, 일단 오케이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알겠습니다. 네, 네. 빨간색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이요. 음, 음, 알겠습니다. 자, 노란색 분 마이크 어, 노란색. <웃음> 뭔 소리야? 이게 인사야? 어? 동물이 동물이 짖는 소리야. 아, 목소리 만들어도 모르겠는데. 그래도 아직 음성 문조라서 그러면은 요루루가 소리를 질렀을 때 되게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. 아, 막 이렇게 지른단 말이야. 거기서 막 진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. 음. 자, 그러면은 소리 한 번씩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소리다질르긴 했는데 한번 더 들어보죠. 노란색 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분 같아요? <웃음> 아니요 이분은 아니에요 뭔가 목을 쥐어짜내는듯한 아, 소리에요 아네 <웃음> 빨간색 분? <웃음> <웃음> 비둘기 소리가 나는 <웃음> 뭐야 네 초록색 분?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? 잠깐만 방금 웃음소리 되게 요르르 같았는데? 어 그러게 저이 웃음소리 완전 어, 약간... 초록색깔 초록 완전 요르르 목소리 웃음 소리? 자, 주황분. 들려서 <웃음> 가래, 가래가 좀 끼셔. 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... 내가 볼 때는 주황색은 김리아야. 아 맞아. <웃음> 주황색은 남자 목소리가 났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주황색분, 주황색분 마지막 질문할게요. 만약 본인이 요루루 맞아요? 맞죠? 그러면은 그 제가 김리아님을 잘 알거든요. 근데 그분이 그분이 심한 탈모가 있으세요. 아, 아시죠? 심한 탈모가 <웃음> 있는데 김리아 탈모 이렇게 말해 보세요. 김리아 탈모 말해 보라고. 김리아 탈모. 오? 이분 맞는 어... 것 같은데 김리아. 그쵸 음... 이거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, 예, 다보여서 어... 이분은 김리안님이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자딱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목소리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첫 번째 질문 그 요루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? 자 말씀해 보세요 노란색 봉부터 네? 요르르귀여. <웃음> 내가 <웃음> <야>, 빨간색 분. 아이스피. <웃음> 아. 오케이 초 초록, 초록색 분. 아이스피. 아 네. 네네 주황색 네, 분은요 몇일일까요? 네. <웃음> 네, <웃음>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지만 제가 요르르 생은 제가 모르고요. 아 이거 헷갈렸데 일단은 아닌 사람을 좀 빼줘 헷갈리니까 네. 아아 누구고 갔다가 했지 아까? 일단은 노란색 분은 무조건 아니에요 네 노란색 분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너. 제외하고요 나오세요 무대에서 나와주세요 네 아니니까 자 <웃음> 초록색 분네 요루루가 자주 웃는 웃음소리처럼 웃어보세요 웃음소리 요루루가 웃을때 내는 소리 아니구요 나오세요? 슬롯새나오시고요네 아니죠 누가봐도 네 빨간색 뿐자 요루루가 자주 애교 부리는것처럼 부려보세요 애교 오 요루루 귀여워 아우 치우네 네, 빨간색 뿐 아닌것 같아요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자 주황색 분네 주황색 네. 분그 본인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아시죠? 잘 아시죠? 아시죠? 네그 강아지 종이 뭡니까?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주황색 분한테 말했습니다 네? 오케이 이분 아니야 오케이 자 이거 정답 정해졌습니다 빨간색 분 올라가세요 빨간색이 진짜 요루룹니다 네, 말씀해보세요 빨간색님 이제 음성변조하시고 푸시고 말씀해보세요 누굽니까? 자 본인의 이름은? 저는 저의 정체는 정는 음성변조를 푸시고 단미호입니다! 아! 단미호라고? 단미호입니다! 자, 그러면 그럼 누구야? 요를 그럼 남은 사람들, 이제 맞춰보시죠 나른, 남은 사람들 다시 올라가보세요 무대 위로 <웃음> 뭐야? 진짜 빨간색 분 아니었어요? <웃음> 어.. 진짜 노란색 분은 아니겠죠? <웃음> 노란색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! 아! 아! 아! 아까 아까 김니아 탈부말 못하는 사람 누구지? 아 헷갈리네? 귀여 요르키요워 씨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귀엽다, 뭐. 야, 요 오케이, 오케이, 정했어. <웃음> 저, 초록색 분은 누군지 알것 같아요, 아. 방금. 말씀. 초록색 분은 이현둥님. <웃음> 이현둥님. 들켰죠? 맞아요. 바로 들켰죠? 자, 그러면은 두분다인데 저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. 주황색 님이 요르루 주황색 분 음성비를 푸세요 아 요르르다 <웃음> 요르르다 이거 요르르입니다 아 <웃음> 아 <웃음> 아 요르르 마침... 맞아? 주황색? 그치? 요르르입니다 아 이거 못맞추는줄 알았네 어, 힘들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몰랐어 근데 어렵다 이거 <웃음>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<웃음> 재밌다. 재밌다 재밌다 <웃음> 재밌다. 재밌다. <웃음> 아, 너무 <웃음>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, 김미아가 누군데? 빨간색이야? 어? 나 담미온데? 아, 김미아가 누구지? 색깔이 헷갈려. 노란색, 노란색. 아, 노란색깔. 아. <웃음> 어쩐지. 어, 제일 비싸더라. 어. 건축을 못 하시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니 리본지는 누구지? 저요. 그치? 아너 아 맞네 리본 <웃음> 리본 짓던 사람 아니 제가 여기 감쪽같이 바로 메꾸기 시작하니까 다들 날 유로로 생각하시다 라고요 아 그걸 노리고 한 건데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로 찾아라 한 번에 찾지 못했고요 아 반응 좋으면 다음에는 다른 멤버로 한번 진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, 안녕 t h a n